호흡기 질환 및 영양 관리 식사 요법 및 생리학 요약본입니다. 자, 요약본이니까 자, 호흡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호흡은 왜 필요하냐? 산소 공급 첫 번째.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 배출. 그다음 이산화탄소 배출,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녹아들고 배출시키고 이 과정에서 체액의 산염기 평형을 유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pH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 수분 열방출, 그 다음 우리가 말을 하려면 소리를 내야 됩니다. 발성, 자 이런 것들이 호흡이 담당하는 기능이 그 다음, 호흡을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눴다. 자, 외호흡은 외부의 산소가 폐에서 혈액 사이에 기체 교환을 하는, 폐에서 혈액 사이에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뭐 배출, 이와 같이.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니까 산소가 폐에서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누구가 운반해 주느냐 혈, 혈장에 혈 녹는 건 극히 일부분 약뭐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 정도는 어디에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것이 적혈구가 해줍니다. 그 다음 조직에서 호흡을 내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하고 조직 사이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가지고, 자,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호흡기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호흡기계 구조는, 자, 호흡 경로는, 기강 또는 구강에서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소기관지, 뭐 호흡성 소기관지 끝에 가서 폐포관으로 해서 폐포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 상부호흡기관과 하부호흡기관으로 나눴다. 상부호흡관을 코인두후두 하부호흡관을 기관, 기관지와 세기관지, 폐포. 자, 이렇게 구분을 했다. 자, 상기도, 인두, 후두, 기관, 기관 및 기관지, 중위관, 이 관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상기도는 비강에서 기관 사이의 공간이다. 상기도. 상기도 역할은 공기의 온습도 조절. 그다음 이물질 제거. 이게 손모 점액에 의해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제거해 줍니다. 소리의 공명통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상기도 역할. 그다음 두 번째 인두. 이제 호흡기계하고 소화기계 공통으로 쓰는 경로입니다. 자, 인두와 후두 사이에 후두계가 존재를 하며 음식물 및 이물질이 기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로 소화기계로 들어가야 될게 호흡기계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후두계가 막아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후두개는 인두와 후두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자, 연화성 무호 음식물 연화시에 후두개가 닫히는 자 이런 후두개가 하는 역할이 자 이렇게 인두 호흡기계와 소화기계 이걸 그리고 호흡기계로 공기가 들어가야지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특히, 노인들, 호흡기계로 들어가야 하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꺼내야 돼요. 어떻게 꺼낼까? 뭐, 제치게 하고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기관은 뭐 길이가 한 12cm, 굵기가 한 2.5cm 관인데 18개에서 한 20개의 말발굽형 연결로 되어 있고 내면에 많은 점액선과 섬모가 있어 이물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기관이 그다음 기관기관지에는 이 교감신경 이완 호흡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그 다음 반대의 부교감신경, 수축, 그럼 수축하면 당연히 호흡곤란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교감, 부교감신경이 같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중이와 비강 사이를 연결해서 압력조절을 역할을 하는 자중이관이 같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폐에서는 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우엽과 좌엽으로 되어 있는데, 우엽 3개 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 중, 하, 엽 좌, 엽 2개 엽입니다. 상, 하, 엽 2개 엽입니다. 그러니까, 좌, 이, 우, 삼입니다. 좌, 이, 우, 삼. 그 다음, 폐포 수가 좌우 총약한 3억 개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죠? 자, 폐포 표면적 전부 다 이렇게 이, 계산을 해보면 구해산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100제곱미터 그러면 면적 10미터, 10미터 100제곱미터 평수로나, 평수는 몇평 돼요? 평수 가능하면 안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평수, 평수 그러잖아. 10m, 10m, 100제곱미터. 3.3 나누면 몇평 돼요? 그 정도 면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30, 뭐, 2평, 3평 그러죠? 그 정도 면적입니다. 폐포 면적이. 어마,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은, 자, 호흡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흉강 내부의 압력 변동에 따라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흡식 호흡과 호식, 흡식 운동과 호식 운동으로 나누자. 다시 말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바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식은 당연히, 자, 외, 늑, 간, 근, 수축. 횡경막 수축. 자, 어떻게, 이 숨을 확 들이실 때, 안에 용적이 늘어나야 되잖아. 그치? 자, 늘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외, 늑, 간, 위쪽에 근육, 내, 늑, 간, 겉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횡경막 아래로 내려가고,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폐포에는 계면활성제가 분비되어 가지고 폐가 팽창되었다가 수축했다가 이렇게 할때큰 애로점 없이 계면활성제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무엇이냐 뭐 폐포에서 분비하는 인지질입니다 표면장력을 저하시켜줍니다 폐포 내에 부종액이 차는 걸 방지해줍니다 폐포 내를 항상 습기가 있게 해주어 폐포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 하는 것이 폐포 내에 있는데 자, 뭐냐? 계면활성제라고 그러는 자, 이런 인지질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 호식입니다. 자, 바깥으로 공기를 불어냅니다. 자, 불어낼 때는 흡식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지,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 호흡수. 자, 건강한 상태의 나이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자, 정상적인 호흡은 분당 13에서 20회 정도인데 평균 16회. 분당 16회. 그 다음, 과호흡은, 자, 시, 과호흡, 심호흡에 이해가지고, PO2, 그 산소 분압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혈중에 만약에 1 2 0 m m hg 증가시 무호흡 상태가 나타납니다. 무호흡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호흡 촉, 촉진일 때는 혈중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할 시에, 증가 시에 호흡이 촉진됩니다. 자, 왜 호흡이 촉진될까요?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바깥으로 불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호흡 곤란 상태는 자, 실내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많던지 아니면은 산소 함량이 너무 부족하던지 이럴 때 일어납니다. 산소 함량으로 일반적으로 10% 미만일 시에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옵니다 이산화탄소는 10% 이상 될때아니야 산소 함량으로 봅시다. 산소가 자 10%, 여기 10% 산소는 기체니까 부피 퍼센트로 10%다. 이렇게 보시면은 10% 이하 산소 함량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조건에 들어가면 호흡 곤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공기 속에는 산소 양이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까? 20, 20, 약 부피 퍼센트로 20%지. 무게 퍼센트로 하면은 한 23% 됩니다. 자. 20%가 산소가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산소 농도다 10% 이하 되는 조건에서 호흡곤란이 온다 그리고 더 적으면 그 상태 이런 상태 호흡곤란 오는 상태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호흡 못해요 호흡하더라도 산소 충분한 양 섭취 못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 무호 흡 상태가 자, 뇌압이 상승합니다. 이 뇌막염이나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자, 이때 뇌압이 상승해서 연수에서 호흡 중추를 억제해 버려 가지고 무호흡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무호흡. 그다음 나오는 것이 폐용적 및 폐용량.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폐용적. 일호흡 용적. 그러니까, 에, 자, 한 번? 어때요? 일호흡 약 0.45에서 0.5리터. 그러니까, 밀리리터로 따지면 450에서 500ml다. 이 말이에요. 뭐 사강, 비강에서 소기관지까지 기체 교환에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 한 150ml이고 실제 가스 교환에 관여하는 기체량은 약 500ml 자 호흡해서 한 150ml 내뱉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350ml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가스 교환 량은 호흡의 깊이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 흡식 예비 용적이 2.8에서 3리터고, 호식 예비 용적이 1.2에서 1.5리터, 잔기가 약 1.2리터, 잔기가 한 1.2리터 됩니다. 그 다음, 용량, 폐 용량을 지금 얘기를 할 때, 이제 폐 위쪽에서 얘기하는 용적을 뭐두개 이상 합쳤는 값입니다. 합쳤는 값이라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폐, 폐, 흡식 예비량, 폐활량, 총폐 용량, 기능적 잔기 용량. 자, 폐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 한번 호흡하는 용적, 플러스 흡식 예비용적 호식 예비용적 더해서 약 5리터 정도 됩니다. 예비 흡식량 1호용적과 흡식 예비용적 합하면 3.5에서 3.5리터 3.3에서 3 5 l 그 다음에 총폐 용량은 다 잔기량까지 합하면 약한 6리터, 6리터. 자, 기능적으로 기, 능적 장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량의 호식 예비 용량을 합해서 약 2.4L. 자, 이렇게 폐용량 받고, 그 다음 여기에 보충 그러는 거, 요, 이거, 이 부분을 보세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산소를, 자, 호흡으로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산소를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해서, 배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로 배출합니다. 그러면 호흡상, 호흡상 혹은 호흡계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호흡계수, RQ, RQ, 호흡계수 구하는 식이 뭐냐 하면, 자, 분모 산소 소비량입니다. 산소 소비해서 CO2 이산화탄소 생성량. 자, 이산화탄소 생성량 나누기 산소 소비량입니다. 자, 이걸, 이 식을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산화탄소를 에, 밑으로 공급받아가지고 CO2로 위로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그러면 CO2 생성량 나누기 산소 소비량. 자 호흡계수입니다. 호흡상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자 호흡계수를 호흡상을 보세요. 탄수화물은 자 C6H12O6,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자 분자식 썼습니다. 여기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탄소는 CO2로, 수소는 H2, H2O2. H2O 미스프린터 있네 H2O 물로 물로 자 그러면은 이 화학식을 만들어보세요 만들면은 탄소 6개이기 때문에 CO2 6분자 나오고 맞죠 그 다음 수소, 물 6분자 만들고 그러면은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은 탄수화물 한 분자에 산소 여섯 분자가 필요합니다 여섯 분자가 그래서 산소 6몰 분해 이산화탄소 6몰 6 나누기 6 해서 탄수화물 경우는 호흡 개수가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질 자 지질에서 대표적인 걸 우리 트리팔미틱 애시드 팔미트 산 8m 산을 가지고 분자 자 분자식을 쓰고 산소 하고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 102몰 물 98몰 자, 이랬을 때 호흡계수 102 나누기 145 하니까 지질 경우에 약한 0.7 정도 값이 얻어져요. 단백질은 계산 단백질 아미노산 대표적인 아미노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약 0.8이 얻어집니다. 자이값이 값을 이자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호흡 개수 1, 지질 0.7, 단백질 0.8. 자, 이걸 조금 기억을 합시다, 합시다. 그다음 기체 교환 및 운반은 어떻게 일어나냐? 압력 차입니다. 분압 차에 따른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대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물이 순수한 물, 물의 활동도 액티비티가 1이다. 가장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큰 물에서 액티비티가 낮은 쪽으로 물도 이동을 합니다. 용해도 차이. 그다음 분자량 차이. 분압 차이. 자, 여기에 따라서 기체 교환 운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소 교환 운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폐포에서. 자, 폐포에서 산소 분압을 한번 봅시다. 폐포에서 산소 분압이, 산, 분압이 높다는 얘기는 압력이 높다는 얘기고, 농도가 더 많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폐포 속의 산소 분압이 100mHg. 100mHg. 폐포 내 모세혈관에 한 40mmhg다. 그러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녹아들 들어간, 들어간다. 그다음 분압차가 다시 말해서 분압차가 60mmhg로 폐포에서 모세관으로 산소가 확산되어 들어간다. 그다음 동맥 혈에서 해모그룹이내 산소가 1 0 0 m h g 조직에서 혈모로 조직에서 산소 분압이 3 0 m h g 그러면은 어디 동맥 혈에서 조직으로 산소가 이제 공급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산소 이동은 혈색소와 결합된 상태로 이동한다. 혈색소라는 게 적혈 교적혈구 얘기입니다. 적혈구가 이동을 시켜준다. 그다음 산소 해리 증가. 자, 산소 해리 증가 그래프가 여러분 책에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자 온도가 높을수록 해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합니다. 그다음 pH가 낮을수록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합니다. 자,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헤모글로빈의 그러니까 산소 포화 포화도가 증가해야 헤모글로빈의 산소와 잘 결합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모그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잘 해가지고 운반을 해가지고 그 산소를 옮겨줘야 되잖아. 이제 그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CO2의 압력이 높을수록 헤모그로빈 산소포화도가 감소합니다. 혈중의 2,3DPG 농도가 높을수록 헤모그로빈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합니다. 뭐 보아효과 뭐 이렇게 혈이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 가지고 여러분 그래프로 되어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교환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만약에 각 부위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을 폐포해서 이산화탄소는 약 40mg인데 폐포 세혈과 폐포 속의 혈관 속에서 46mg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폐포 세 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제 높은 데,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항상 움직입니다. 확산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 6mmHg가 분압차로 인해서 모세혈관에서 폐포 내로 이동됩니다. 다 분압차에서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 운반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누구가 이산화탄소를 운반을 해주느냐. 자, 혈장에 물 상태에서 용해되어서 약한 10%가 이산화탄소 운반이 됩니다. 그 다음, 해모그로빈에 여기에 아미노그룹과 결합된 상태로 약한 25% 해모그로빈에 햄, 헤모그로빈헴 구조 있잖아. 그죠? 거기에 질소 있는 아미노, 아미노그룹에 이해가지고 결합된 상태로 한 25% 이산화탄소가 운반돼요. 그 다음, 약 65%는 이 중탄산, 이름이 중탄산이라고 이름을 데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하이드로전 카보네이트입니다.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으로 약 65%가 혈장을 통해가지고 이동됩니다. 그러면 혈장에 있는 물의 용에 대해서 한 10%, 그 다음 아미노, 해모그로빈 아미노군으로 한 25%, 나머지 중탄산이온으로 녹아서 65%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운반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CO2의 해리 곡선. 해리 곡선 당연히 산소 분압 함량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할데인 효과라고 그러는 것이 해모그르민의 산소 포화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 운반량, 운반량은 증가합니다. 자, 산소포화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 운반량은 증가한다. 그 다음,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자, 조절하는 호흡 중추가 있습니다. 자, 이 중추가 연수교내. 자, 이 연수교내.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